그래서 이것도 0인 거예요? 그죠 이거가 0이니까. 오, 대박. 네. 그러면은, 세, 그니까, 러 세제곱씩. 네. 이렇게 올라가면 다 0이니까. 네. 그러면은, 오, 오메가 100제곱은 아니겠죠. 99제곱까지. 음, 그게 세제곱? 아니, 3에 3 됐으니까. 네. 그러면 여기다가, 곱하기, 와, 그냥, 오메가 또 해주면은, 이거 네. 어, 이게 1입니까네 그러면은 이게 1이 되겠지 어? 왜그런거예요 이거 3개곱 3에 3 3이거든면아네 아니 23이에요 어허 아 그래서 그런거군요 아, 네네 네 그리고 네. 이게 플러스